안녕하세요 다이너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망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키에이지에서는 망토가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게임 내에 존재하는 망토 종류들을 우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성장시키기에 이제 적합한 망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망토에는 우리가 흔히 고대 장비처럼 성장을 시키는 성장형 망토가 있고요 그리고 퀘스트나 아니면은 종족 퀘스트, 이런 걸 이제 완료를 해서 얻는, 어, 특별한 망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 게임 내 플레이에서는 이제 한 번밖에 습득을 못 하고요. 어, 거래 불가라가지고 어, 거래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얻으면은 뭐 외형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물론 능력치는 안 좋아요. 어, 저도 그냥 소장용으로 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집행자의 증표라는 건데 이거는 <웃음> 재판의 배심원 퀘스트를 완료하면 어, 얻을 수 있는 망토고요 지명수배가 된 유저를 감옥으로 보낼 때 쓰는 망토예요 종족 퀘스트 하다 보면 뭐 날개, 어, 여기 뭐 여왕의 휘장 이런 뭐 아이템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능력치는 별로 안 좋고 초반에만 아마 쓰게 되고 나중에는 쓰지 않고 창고에다 처박게될 거예요. 이렇게 착용 효과만 붙어있는 망토들도 있어요. 원대륙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 은이 망령의 상자라는 걸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령의 상자를 열면 은 일정 확률로 미확인된 원대륙 망토라는 걸 습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열면 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등급이 랜덤하게 결정된 망토를 얻을 수가 있고요. 성장시키는 용도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노동력을 사용해서 그냥 망토 까는 용도인데 착용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걸 해서 굳이 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레이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 아주 특별한 망토도 있어요. 칼리디스라고 이제 레이드 몬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 몬스터를 잡으면 아주 낮은 확률로 망토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망토를 입찰을 해서 어 레이드 아이템을 습득하면 착용할 수 있는 칼리망토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매우 고가고요. 어, 착용하기 전까지는 거래 가능인데 착용하면 거래 불가가 돼요. 귀속이 되고 공격 능력은 가장 탁월하다고 어, 평가 받는 망도예요좀 옵션이 조금 매우 단출해 보이지만 상당히 좋은 옵션 두 개가 동시에 붙고요. 그리고 수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공속작을 해서 아 어, 이템을 세팅할 때 칼리망토를 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망토에는 또 영웅 망토도 있어요 이제 영웅에 당선이 되면은 영웅 기간 동안에만 착용을 할수 있는 망토가 있고요 pvp에서 적용받는 옵션인 대인 피해 저항이 많이 붙어 있는 망토라서 잘안 죽게 돼요 pvp에서 많이 좀 단단해지고요 그 외에는 딱히 능력이 없는 망토라서 그리고 기간이 이제 딱 영웅 기간 동안에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 점수가 매우 높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특징이라 특징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망토 종류를 알아왔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망토는 용사 망토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성장형 망토예요 망토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명예 상점에 들어가면은 어 여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류가 다섯 종류예요 각각 2만 점씩 이제 명예 점수가 필요하고요. 어, 명예 점수는 뭐 퀘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공의 적을 처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습득할 수 있어서 2만 점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닐 거예요. 이게 어, 초반에 이제 캐릭터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레벨업 상자를 열어, 열어서 그리고 뭐 퀘스트 완료를 해서 이렇게 명예 점수를 많이 습득하다 보니까. 2만 어, 점은 처음에 좀월하게 모으실 텐데 그때 이제 망토를 선택해서 여기서 사셔야 돼요. 망토가 보면은 이렇게 이속, 어, 막기 확률, 최대 생명력, 공격 속도, 시전 시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망토마다 이제 착용하는 직업군들이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뭐 그냥 아 아무거나 껴서 그냥 성장시키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망토마다 나오는 옵션이 달라요. 어, 자기 직업군에 맞는 거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 어, 원딜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가 붙어있는 망토를 사용해야 돼요 그 이유가 이동속도가 붙어있는 망토에는 물리방어도 무시와 원거리 치명타 피해율이 붙어요 근데 공격속도가 붙은 망토에는 원거리 치명타율이 붙지 않아요 이게 각각의 망토마다 붙는 옵션이 다 다르거든요 직업군마다 껴야 하는 망토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원딜 같은 경우에는 이속이 붙어있는 망토를 낍니다 이 망토에는 제 1옵션이 어, 물리 방어도 무시하고 원거리 치명타 피해율 증가 옵션이 둘 중에 하나가 붙어요 그래서 주로 원딜 일들이 끼고요 두번째 망토인 막기 확률 5% 증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탱커 아니면은 일부 힐러들이 착용을 하는 망토고요 주요 옵션으로는 이제 마법방어도 증가 그리고 최대 생명력 이둘 중에 하나가 붙어요 그래서 약간 탱탱함을 원한다 라고 하면 막교확률 5% 증가 망토를 끼고요 그리고 최대 생명력이 붙은 망토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힐러들이 작용을 하고요 옵션은 치유율 치유율 증가 아니면은 극대화 추가 치유율 증가 이렇게두개 중에 하나가 붙어요 그래서 힐러에 대한 옵션이 붙기 때문에 힐러들이 착용하는 망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망토는 배우 근접 공격 피해율이랑 근접 치명타 피해율이 붙어요 딱 봐도 근접근접이라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이건 근딜이 착용하는 망토고요 그리고 시전 시간 감소 망토는 어, 마법 방어도 무시와 마법 치명타 피해율 증가 옵션이 붙어요 그래갖고 이건 마딜 분들이 착용하는 망토예요 이렇게 보면 다, 다섯 가지의 망토들이 각각 이제 직업군마다 정해져 있어서 선택해서 뭐 아무거나 뭐 입, 뭐 쓰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웬만하면 이거에 맞춰서 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올리고 나서 바꾸려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는데 어, 거기에도 좀 이제 비용이 들었다 어 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사서 성장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산망토는 처음에는 그냥 한 줄만 붙어 있어요. 착용효과만 근데 이거를 등급을 올려서 이제 올리다 보면 저 밑에 보면 합성효과 저게 생기면서 이제 그게 늘어나요. 이제 종류도 늘고 수치도 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장시키는 방법은 원대륙 빛나는 해안 혹은 영지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은 요렇게 원대륙의 돌이라는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원대륙의 돌을 열어서 이걸 재료로 먹이면 돼요 망토에. 그러면은 망토가 경험치가 차고 경험치가 차서 최대 등급이 달성되면은 각성을 해갖고 이제 다음 티어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치를 쌓으면은 경험치가 최대 등급까지 달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달성하게 되면은 어, 세력본부에 있는 용사의 제작대에서 어, 어디 보자 망토. 용사의 망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각성 주문서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 각성 주문서를 만들어서 성장을 시키면 됩니다 성장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재료의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이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 명예상점에서 개당 2000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달빛 아키움 결정 같은 경우에는 던전을 돌아서 이제 나오는 갑옷들 있잖아요 보고 분해하면은 획득할 수 있고, 아니면 경매장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서 주문서를 만들어서 각성을 시키면 됩니다. 이 각성 주문서는 확률적으로 성공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뭐 실패한다고 아이템이 터지진 않으니까 어 안심하고 시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추가 확률이 증가를 해서 결국엔 올라요. 어 다만 이제 몇번 트라이를 하냐의 차이지 결국은 어. 각성을 모두 시킬 수 있는 거라서, 천천히 하면은, 어,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를 보면, 티어가 좀 많아요. 에아나드에서 이제 이프니르로 올라갈 때, 그때가 이제 좀 비용이 갑자기 좀 많이 필요해요. 성장시키는데. 왜냐면 여기 이프나의 달빛가오라는 아이템이 좀 고가여갖고, 각성을 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되니까, 적어도 에아나드까지 성장을 시켜놓고, 이프니르는 나중에 올리는 걸 추천을 해요. 어, 이프니를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세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치는 아주 조금만 오르는 거라 어, 나중에 다른 장비들을 먼저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망토 각성을 하는 걸 추천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망토는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어, 합성 각성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보면은 여기 보름돌이 있어요. 저기 발동 효과 가로열고 보름돌이라고 적힌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망토용 보름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거나 아니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종류가 이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견고한 땡땡의 달 그림자라는 것들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섯 종류가 있어요 망토처럼 힘이 4씩 증가하는 거 물꽃은 근딜 바람은 원딜 그리고 돼지는 피격됐을 때 생명력이 약간 회복을 한다고 해요. 안 써봤지만 <웃음> 얼마나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물결은 이제 마딜 지능이 이제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견고한 생명의 달그림자는 어, 공격 시 일정 확률로 활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망토 하나에는 원거리용 오름돌이랑 이런 걸 쓰고요. 망토 하나 또 다른 거는 이제 그냥 경고한 생명의 달 그림자 발라 갖고 그냥 닥사할 때 닥사할 때 이제 활력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그 용도로 망토를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망토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경고한 생명의 달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공격시 뭐 능력치가 오르는 게 없고 그냥 고정적으로 정신 10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능력치가 이렇게 위에 딸려서 그냥 붙어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아 그리고 추가적인 팁으로 아이템 성장 재료로 그 아까 전에 우리가 망령의 상자 열었었잖아요 거기서 나왔던 망토도 먹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망령의 상자를 여는데 노동력이 200이 들어가요 그래서 효율은 안 좋습니다 차라리 원대륙에서 돌멩이 얻어서 강화를 하는 게 효율상 더 좋고 그리고 일반 등급보다 높은 이제 망토 같은 경우에는 분해도 가능합니다. 추출을 하면은, 달빛 아키움 결정이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망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